안녕하세요 바로 AI 소프트웨어 팀 리암입니다 혹시 별명이 있으신가요? 저는 별명이 또라이 리암이라고 그 대표님께서 지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또라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개발이랑 AI 관련해서 교육을 또 받을 수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되게 커서 여기 입사 지원하게 됐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곧 1년 됩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여기 있으면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넷과 타이 개발을 진행하고 을 있고 선생님이 소프트웨어 AS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은 이제 바로 AI에서 만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이는 바로 AI에서 만든 자체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넷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각각의 사용자들이 독립적인 환경에서 자신들만의 코딩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타이를 사용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지 못했던 되게 데이터가 큰 아이들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예. 피땀 눈물, 예. 파이팅 <웃음> 팀내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팀원들끼리 되게 의사소통도 잘하고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저희 팀장님께서 되게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잘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화목하고 재미있고 자유분방합니다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음,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하고 나서 한달 뒤에 저희 바로라는 회사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 코로나라는 질병이 저희 회사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질병에 의해서 저는 이제 팀장님을 한분 잃고 어미 잃은 새 마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가장 큰 에피소드로 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예. 바로 이고마 분이요? 지금 들어가는 거죠? 에디님 듣고 계신가요? 저예요. 리암이에요 항상 응원하고 저 옛날부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회사에 다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활기차고 재미있고 신나고 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바로 회사 자체 분위기도 되게 활기차고 사람들끼리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팀들 간의 의사소통도 되게 잘 되는 그런 징기한 광경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말하는 그꼰대 느끼는 감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단점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웃음> 너무 재밌어서 가끔 대학교 온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잘 자신의 지조를 잘 잡고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확실히 확인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고객님들이 사용하시고 나서 피드백을 주셨을 때 그때 가장 즐거웠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거는 왜 이렇게 짜셨어요? 이거는 왜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개발 방향성이라든지 개발 중에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더 알아가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저는 재밌고 즐거웠던 추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취업하지 마세요. <웃음> 이러다 다 죽어. 최대한 늦게 최대한 늦게 <웃음> 현재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취업준비생 여러분 또는 사회초년생 분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도 쓰시고 포트폴리오도 만드시고 많이 노력했던 것들, 자신의 역량과 노력들을 인정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개발 또는 본인들이 할수 있는 개발들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 용하 이불부터 하십쇼 유리암이라고 별명이 하나 있는데 몸이 유리처럼 잘 쉽게 부서진다고 유리암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다시 <웃음> 가 <웃음> <자신감> 있어 보이게 <웃음> 네. 가자 가자 입사한지 얼마 되셨어요? 없사.. 입.. 없사.. <웃음> 그런 되게 가족 같은? 아니야 이거 빼주세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턱 내려와 턱내려 점점 내려. 올라가 점점 올라가 나는 또 올라갈 거야 내침내 <웃음> 네, 아. 분위기 때문에 아 보... 나 처음에 아침에 오면 점심을 못 먹을 수없합니다 <웃음>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서 개발을 시작하죠 그러고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해요 그리고 개발을 하고 집에 갑니다 다시 할까요? 다시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아침에 오면 커피 한 잔에 딱 만들어 놓고 의자에 딱 앉아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얘가 <웃음> 아니야? 아취했냐 발걸이 좋아 왠냐 아, 왜 내가 팀내 아, 분위기 뭐라고 <웃음> 했지 아, <왜>? 넷플릭스 발음 <웃음> 방법만 해주세요 넷플릭스 코카콜라 코카콜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주말에는 보통 발음 연습을 합니다 제가 리을 발음이 잘안 되거든요 <웃음> 아라라라라 아야 <웃음> 개피 어난 얼음꽃하 어, 나가브이에이 가. <웃음>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자.